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나염 레깅스에요. 배몽 나염 레깅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요거라베이지 핑크,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말씀 그대로 나염 레깅스에요. 레깅스인데 일단 핏을 보여드리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한이 정도 핏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프린팅 포인트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신축성 저희 거 지금 이번에 가을 제품으로 나온 라인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 좋은 게 소재 자체가 일반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꽉 껴서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저희 건 완전 편해요. 이렇게, 이렇게. 네, 신축성도 되게 많이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골반 부분에 있는 밴딩도 엄청 편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일반적으로 얇은 레깅스가 아니고 지금 시즌에 딱 입을 수 있는 고두께감의 그 레깅스라고 보시면 돼요 레깅스처럼 입어도 되고 바지처럼 입어도 되고 남자 여자 다 입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번 저희 이제 배몽 나염 레깅스고요 자 코디를 좀 보여드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맨투맨 티에다가 이렇게만 입어줘도 되게 이쁘고 일단 바지가 편하니까 애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입어도 되고 한 5살 넘어가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롱티 왜냐면은 이제 엉덩이 부분을 좀 가려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만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고 바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중 이것도 티셔츠 그냥 하나 입고 어 요즘 이제 성인분들 레깅스 많이 입는데 걔네만큼 엄청 편하면서 원단도 훨씬 부드러워요 이렇게. 이렇게만 입어줘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당연히 레깅스니까 원피스 같은 걸 이렇게 입어줬을 때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만 입어줘도 되게 예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즘 성인분들처럼 이렇게 자켓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안에 티 하나 입고 그리고 바지 하나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애기도 엄청 편하고 자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포디하기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있으면은 왜냐면 이건 재구매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른 것보다 신축성하고 원단의 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좀 많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입었을 때 완전 편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 기본 레깅스 같지는 않고 바지로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배몽 나이엄 레깅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